음. 이거봐 기다려 중기야 중기야 짜잔 이리 와 일로 봐 <笑>中姐了吧 i 진 이제 앉아, 중지, 앉아, 이제 앉아, 중지, 앉아. 준지야. 아 귀여워 밥 먹어 족발은 우리 거야 중지 밥 있잖아 족발 먹으면 아야해 안돼 중지야 족발 안돼 족발 안돼 중지 족발 안돼 중지는 사려막아 안돼 중지 아파 안녕 예지야 어구 이지좋 예정 안았어 <목소� panels> 지금 해놓은 옷다지어다지 <목소리가 나> <목소리가 나> 중지, 중지. 중지,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지 돼지 는 소리를 전혀 인식을 못해 지 심박수 잠깐만 82 나왔어 <웃음> 야 중지 심박수를 얘가 체크해 78 78 봤지? <웃음> 아빠 애지 하품했대요 이거 봐 카톡 봐 중지야 이거 봐너불러와봐말좀 해봐 중지야 예? 일러 중지야 애지중지 애지중지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, 잘세요아이고 잘했다 세 번만, 세번세세 번만, 세번이세번세 번만, 세세 번만, 세 번만, 세 번만, 세 번만, 세 번만, 세 번만, 지 아, 시... 진 이거 보여? 너무 찐 에지의 브이로그 같뭐지브이로지야 앉아 앉아 앉아, 손, 손, 지 손, 손, 애지 손, 중지 손, 중지 손, 중지 손, 중지, 손, 지 손, 손, 자 이거 손, 자 손, 손, 이거, 이거, 이거, 먹자. 이거, 먹자. 이거 먹자. 중지 손아이고 잘했어. 손 올려야지. 손 손. 중지 손. 손. 그렇지. 아이고 잘했다. 중지 손. 중지 손 얼굴 봐. 중지 손. 손. 손. 아이고 잘했다. 중지 손. 예. 지 손. 아이고잘 아이구 잘했다. 아이구 잘. 중지 손. 중지야. 아빠 손. 웅기손웅기손웅기손 웅이 손자 기다려. 기다려. 여기 있다. 기다려. 기다려. 애지 앉아. 애지 엎드려. 어쩌라고. 어쩌라고. 속내다 어쩌라고. 어쩌라고. 기다려 기다려 자 그냥 먹는 거야 얘네는 뭐 기다려도 없어 으 <웃음> 누가 E aí 제 잠깐 기다려, 중지도. <웃음> <웃음> 어 머리 누르지 마. <웃음> 머리 누르는 거 아니야. 머리 누르는 거 아니야. 어어 어, 계속 흘렸어어 계속. <웃음> <웃음> 기다려 잠깐만 아빠 금세할게